한국 v s 이란 오늘은 중요한 축구 경기 있는 날 바로 3, 4위전 동메달을 걸고 경기를 한다. 그리고 이날 원래 금메달 걸고 하는 경기 때 져서 박지영 선수는 다시 비행기 타고 영국 가는데 경기에 참여했다. 이날 정말 잊을 수가 없다. 전반전에서 지고 있던 우리나라가 후반전에서 반격적으로 정말 점점 돌파했다. 한 편의 영화를 보는 장면 같다. 전반전 경기 때 넣지 못했던 골을 후반전 3분 구자철 선수의 골로 첫 골을 넣었다. 그후 내가 좋아하는 박주영 선수가 후반 3 3분에두 번째 골을 터뜨렸다. 역시 박주영은 언제 봐도 기도 세라무니는 멋진 것 같다. 나도 박주영 선수 같은 신앙심 좋고 축구를 좋아하고 같이 축구를 돌아가는 남자와 결혼할 것이다 10분 후 43분째 지동원이 넣고 1분 후 지동원이 넣었다 결국 4대3으로 이겼다 박주영 선수가 경기가 끝나고 울었다 나도 그 모습에 울컥해서 울었다 우리나라 축구팀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더 감동적이고 눈물이 나고 좋다 앞으로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더 좋은 모습으로 꼭 금메달 따쓰 좋겠다. 오늘의 일기 끝. 이 일기는 2010년 때쓴 일기이다. In conclusion, my ideal type is a man who goes to church with me when I was in the third grade of high school, likes soccer, and goes to